안요 음. 여기는 아 근데 밖에 나가 너무 불 준비 완료입니다 여기는 허드스널 스테이션이에요 이 시간에 여기 진짜 오랜만이네 날씨가 진짜 진짜 좋아요 저는 예전 회사가 그랜센트럴 근처였는데 이 친구 회사는 여기 베슬 근처에요 허드슨 열 이쪽이 허드슨 열이고 이쪽에 베슬이 있습니다 아 너무 기대돼 남의 오피스 가가지고 일하는 건 처음이라 기대가 됩니다 너무 멋지다 여러분, 저는 지금 아마존에 들어와 있어요. 이거 시바야? <웃음> 내가 아마존에 들어와있다니 아마존 너무 좋은데요? 여기 뉴욕 오피스고. 우와, 너무 좋다. <웃음>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그냥 아무 때나 친구 초대할 수도 있대요. 그런데 친구도 바쁘다 보니까 맨날 초대하는 건좀 어렵고. You know, this reminds me of like the... the i c s i n e 여기는 이렇게 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어요. 지금 아무도 없어가지고 밖에 이렇게 모니터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.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아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너무 눈부신데? 오늘 일부러 조금 일찍 왔거든요. 구경도 하고 그러려고 좀 일찍 와가지고. 아직 회사 시작하기 전이에요. 근데 오랜만에 오피스 오니까 너무 설레인다. <웃음> 왜냐면 저희 회사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베이스가 보스턴이어가지고 오피스가 보스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오피스를 가려면 보스턴을 가야 돼가지고 좀 그게 아쉬웠는데 여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하루도 힘내서 일해볼게요. 밥 먹으러 갑시다 <웃음> 굉장히 단호하네 단어, <단어하네>. 아 <웃음> 열린, 빨리 가자. 열린, <웃음> 아니, 열린 없어 어, 아 너무 중 어, 너무, 너무, <웃음> 너무 추천 <추친다, 그래서> 약간... <웃음> <오, 오마이거. 웃음> 나도 그 버거. 뭔데? 우마미 버거 컬베리 음. 맛인데. 그래? 음 진짜 맛있다? 나도 우마미 진짜 옛날 먹어서. <웃음> 아, 여기가 야, 맛있어? 나도 한번 여기, 먹어봐야겠다. 여기. 오케이. 오늘 여기도 사람이 없네. <웃음> <웃음> 그니까, 오늘 다 씻나 와 우리 만 빼고 쉬어. 비비큐 버거 선택했고요. 스위프 체이러도 있네. 오랜만에? 스위프 체이러. 스누프 캐치는 거야? <웃음> 한번 먹어봐야겠다 음. 그래? <웃음> 나는 트러프 캐처. 오케이 아마존 친구들은 여기에서 주로 점심을 먹는데요 근데 오늘 <웃음> 할리데이랑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저기에 플랜트 베이스 좀 프레쉬한 거 파는 데도 있고 여기는 타코네? 샤푸도 있고요 여기는 중식이고요 여기는 일식이네 어, 이것도 맛있겠다 일식 근데 좀 비싸네 <웃음> 저 런치박스 하나에 28불이네 그리고 20불 막 이래요 다시 가서 근데 이때쯤은 <웃음> <웃음> 다 먹고 찍어 먹을게 없잖아 <웃음> <웃음> 오늘의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절대 일어나서 던졌는게 그게 이건 진짜 재밌긴 해야 옷소물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처음 본다 아니 좋아해. 이거 물론 내가 줬는데 옷소물이잖아 음. 저거 어 근데 옷소물 프로라 이게 아 옷소물 그 프로야? 이랑 아. 그냥 그냥 저번에 추천했던 게이거야 어, 그러니까 이거의 계열인데 어. 음 맛있다 이거 음 오랜만에 음. 나름 음. 유명한 뭐뭐 음. 시켰어? 그냥 오지버거 음. 그냥 오리지버. 언니 뭐 싶겠어? 비비큐버거. 맛있다. 아, 재밌걸 진짜 맛있 완전 맛있어. 응. 프라이로 봐. 근데 쿠팡슈이 왜 불쌍해? 여기는 3개월마다 한대. 아, 진짜? 응. 왜 그럴까? <웃음> 2년은 제발 안 돼. 근데 응. 원래 나도 두번시켰거든 응. 6개월마다 한 번씩? 근데 여기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날못 믿나? <웃음> <웃음> 나는 셀프 에발리에이션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니 날 이게 너무 또 코리안 마인드여가지고 아너무 아, 이렇게 막나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이렇게 써도 되나? 막 이랬는데 우리 아빠가 음. 네 매니저의 평가에 음. 너의 평가가 상한선이 된다고 생각하고 써야 된대 음. 그러니까 매, 내가 못했다고 하는데 매니저가 잘했다고 할 수는 음. 없으니까 음. 내가 상한선이 된다고 고 무조건 그냥 나는 짱 잘했다고 써야 되는데 근데 음. <웃음>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. 착한 매니저는 내가 쓴 거에 더 보태줬어 어 나도 아. 응, 어, 근데... 근데 사실 모든 매니저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음, 음. <웃음> 짠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은 <웃음> 6시 40분 힘든 하루였어요 <웃음> 좀 여유있게 여기 놀러 왔으면 좋았을까를 아무튼 저는 퇴근합니다 퇴근 허드슨 얄드? 먹어면서 앉을 나오닉도 좋다 아, 고생 많았다 진짜 일개미들 <웃음> <웃음> <웃음> 허드슨 얄드 그쪽 가볼까? 아니 저 허드슨 얄드 그거 있잖아 지하에 스페니시 뭐 파는 거 있잖아 아, 맞아, 맞아. 그래 맞지? 그래그래 그래. 아 근데 그래, 밖에 그래. 나가 너무 좋다 <웃음> <웃음> <콤비 세우고 웃음> 그래, 그래, 그래. 어, 거기 지하여가지고. 근데 거기 먹을 게 나는 잘 몰라, 모르게, 뭐 먹을 때지 몰라서 그냥 항상 나왔어. 짜도 그냥 뭐 맥주 먹고. 맞아. 맨날 <웃음> 여기 리틀스페인은 사람 많고 막 이래서 그냥 나오, 나오고 그냥 <웃음> 구경만 하고 나오고. <웃음> 근데 또 이제 비밀스토어 가자는 진짜, 진짜 미국 애들이말거또 야. 음. 여기 오기에는 너무 예뻐. 근데 막상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. <웃음> 잘 출근 준비 완료입니다 보통 약간 오피스로 출근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딱 나가면서 커피 한잔딱 사먹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커피 비용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거 타먹는 정도? <웃음> 그리고 이거 여러분 카누거든요 저는 카누가 그냥 먹기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은 커피 기계를 사지 않았어요. <웃음> 올해 조금 저축하기로 한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완전 필수품이 아닌 것들을 그냥 안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카는 맛입니다. <웃음> 출근하기 전에는 이제 아침 미팅에서 브리핑을 해야 되거든요. 전날에 뭘 했고 조금 막히는 게 있었는지, 퀄션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아침 미팅에서 브리핑을 해요. 그래서 그 전에 보고할까?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보고 시간에 다 같이 보고를 하거든요. 그러면 좀 제가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면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할 거를 다 준비를 해놓고 화면에 다 띄워놓고 이거 질문 있다 하면 그 화면을 따다다닥 보여주면서 브리핑을 좀 빨리 끝내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외국인이어서의 강점이 이런 것 같아요. 왜냐면 영어권 친구들은 모국어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보여줄 때도 세워라 내워라요.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까지 저처럼 막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. 왜냐면 그래도 괜찮으니까. 뭐 상사한테 보고하거나 그럴 때 전혀 막 블락 같은 거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 거. 그게 좀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침 미팅 전에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일과를 좀 정리를 합니다. 사실 종이 페이퍼는 그냥 끄적끄적 버리는 용이고 컴퓨터에 다 투드리스트 정리하는 데는 따로 있어요.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어떻게 정리하고 일하는지 노하우 같은 거를 알려드릴게요. 그냥 옷 입고 커피 한 잔이면 출근 완료! Saturday, I wanted to call, but I never know what to say. Taking pictures with my phone. 오늘의 점심입니다. 진짜 진짜 간단하게 만들었죠? 이렇게 만들면 한 1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점심 만들 때 무조건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 위주로 먹고 있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자극적으로 먹고 싶다 하면 스리라차 소스. 음. 짠. 오늘 퇴근합니다. 이제 진짜 여름인가 봐요. 퇴근하고 나도 이렇게 아침. 또 낮이에요 낮 <웃음> 예전에 겨울에는 퇴근하고 나오면 완전 깜깜했는데 이제 완전 뉴욕에도 여름이 바로 오나봐요 아 날씨 좋다 미술학이 아 오늘 너무 졸려 어저께 제가 엄청 엄청 빡센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오늘 온몸이 너무 아프고 졸리고 빨리 집가서 자고 싶어요 나아 갔다 아니 제가 이렇게 천천히 나오는 이유는 아니 같은 반 친구 들 너무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말하는 게전 불편해요 <웃음> 그래서 일부러 친구들 나가고 좀한템포 늦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걸요? <웃음> 아니 나는 말안 하고 싶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친구들이 너무 말을 잘하고 막 재밌게 하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오면 나올 때 같이 나오면 같이 나가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한 템포 늦게 나옵니다 <웃음> 진짜 진짜 퇴근 집가서 잘거예요 <웃음> 안녕 수고했어요